고습니다 초론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2021년 11월 어, 2일자로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그 지리회신란에 보면 문서번호가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색과 953이라는 어, 문서 제목으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궁금해했던 일시적 이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어, 집이 두 채가 있으면 하나를 팔때어 앞에 집을 세금을 내고 팔았을 때그 세금을 낸 그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제일 처음에 어 샀을 때 그때 그 기간부터 보유기간으로 치주는지 어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많았었죠. 그래서 이걸 지금 팔아도 2년이 되는 거야? 아니면 도대체 다시 또 2년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고 어, 조선일보에 그때 타지역에 하나 사서, 어, 새로, 어, 3주택을 만든 상태에서 하나 과세로 팔고, 어, 일시적 2주택이 됐을 경우에, 앞에 집을, 어, 과세로 판그 물건의 그 뒷날에 팔아도, 어, 비과세가 되는 걸로, 국세청에 어떤 그 유권해석 사례를 가지고, 어, 의도적으로 타지역에 물건을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이런 해석이 나오기 전이니까 나쁜 거라고 할 수도 없죠. 어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30억, 40억 하는 집을 그래도 뭐 9억까지는 어 비과세를 좀 받으면서 어 한번 팔아봐야지 하고 나름 철세 차원에서 그런 작전을 짜두셨던 분들, 그분들이 지금 완전히 폭망하게 생겼어요. 이그 기재부의 그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분들은 그다지 신경을 쓸게 없습니다. 이 자료 해석이. 근데 올해 올해 들어와서 어, 새롭게 어 집을 하나를 강원도 원주 산골짜기에 어 1억 이하의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의 비조정 지역에 어, 하나를 사서 어그 일시적 이 주택을 만드신 분들은 심각하게 생겨 있어요, 지금. 그것도 이미 비과세가 되는 줄 알고 앞에 집을 어올뭐 10월 안으로 이미 처분을 했다. 이런 분들은 세금을 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 먼저 지리가 어떻게 와가 있냐면 지리 1은요 어 지리 1과 지리 2로 나누어서 이게 답을 한번 보면 먼저 지리 2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리 2는 올해 올해 이전에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러니까 집을 다 팔고 어, 하나만 집을 가지고 올해 해를 넘긴 거예요. 어 그래 가지고어 올해 이제 일시적 이 주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 작년에 아일 주택을 넘어온 게 아니고요. 어, 다 처분하고 하나 남은 상태에서 신규 주택도 취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시적 이 주택 상태로 올해 해를 넘겨 온 겁니다. 요 문구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모두 양도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올해 1월 1일 현재 일시적 이주택이니까 어 작년 안으로 하나를 더 샀겠죠.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으로 2021년 1월 1일을 새해를 맞이한 분들은 이럴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팔 경우에 보유기관 기산일이 언제부터냐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답이. 해당 주택이 지덕일이라 하면 뒤에 새로 하나를 사갖고 일시적인 주택이 때가 넘어왔지만 앞에 샀던 그 집을 만약에 10년 전에 샀던 집이라고 하면 10년 전에 그날을 보유주택의 그 날을 보유 주택의 그 지덕 기준일로 보유 주택 기산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신경 쓸게 없죠. 그냥 막잘 뭐 팔은 거예요. 그냥 비과세로. 어 이하는 이렇고요. 질문 2는 뭐 질문 1이 이제 어떤 거냐면. 질문 1. 3주택입니다. ABC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집을. 요중에 어, 한채가 어, 한채 A를 세금을 내고 팔았어요. 요 A를 세금 내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두채 B, C B와 C가 남아있는데 이 중에 먼저 취득한게 B입니다. B. B를 이제 파는거예요 이걸 세금 내고 팔고 얘를 이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를 팔 경우에 어, 이럴 때 어, 이럴 때, 비는 언제부터, 어, 가진 걸로 해주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어, 이랬더니, 이거는 답을 바로 못 주고, 뭐, 이제 사례별로, 밑에 사례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 따라 해석을 하라, 이렇게 답이 와 있는데, 어, 사례 1을 나중에 보겠지만, 사례 1은 1안이 다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 2안이 다당하 각각입니다. 각각 제이안이 다당한데, 사례 2와 사례 3은 사례 자체가 각각이겠죠. 그래서 각각 둘다 이안이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 1안 답과 2안 답을 또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런데 이렇는데 둘다 이안에 해당이 되는데 다만 사례 2에 해당해 사례 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이안을 적용을 시키겠대요. 1안은 그냥 사례 1원 1안이 다당하다 하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례 2와 3과는 다르죠. 어, 이 사례부터 봐야 안에 깔리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어, 사례 1원 1안이 다당하다고 했습니다. 답이, 그럼 1안이, 여기서 1안은, 여기 1안이네요. 어, 1안은 뭐냐 했더니, 피해 주택 지덕일 피해를 팔라는데, 얘를 처음 지덕한 그날부터 보유한 걸로 봐준대요. 앞에 거를 A를 세금 내고 팔았든지말든지 B를 제일 처음에 10년 전에 내가 사과가 있었다. 그러면 그날부터 치준다 하니까 사례일은 크게 신경 쓸 것도 없네요. 결론. 어, 먼저 요도표를 한번 보면요. A를 샀고 B를 샀고 C도 샀어요. 그리고 A를 세금 내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ABC가 다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ABC 취득한 게 전부 올해 취득한 게 아니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ABC 집을 전부 다. 그런 상태에서 A를 팔았어요. B가 2020년도에 이미 취득을 해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해가 바뀌었어요. 어, 올해 넘어와가지고 B를 팔았습니다. 새해에. 나는 B와 C 두 개만 딱 가지고 일시적 이주택으로 새해를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B를 팔았습니다. A를 12월 연말에 팔고 B를 해가 바뀌어갖고 4월달에 팔았으면 한 5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게 팔았네요. 그죠? 그럼 원래 원칙은 만약에 이게 적용이 안 되면 A를 12월달에 팔았으면 적어도 2년 더 가지고 있으면 얘는 2022년 12월 이후에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바로 이렇게 팔아도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의였는데, 어, 답변이, 어, 뭐라고 해놨냐면은, B주택 지덕일, 1안을 적용을 한다라고 해놨잖아요. 1안을. 또 이전에 이제 A, C도 작년에 샀고, A 양도도 작년에 했고, 이럴 경우에는 B 그냥 처음 산 날부터 적용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례 2에 대한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어, 적용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사례 2에 대한 내용이고 사례 1은 그냥 일환이 다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세개다산 거는 ABC 작년에 다산 거는 그리고 작년에 a 파란 거는 신경 쓸거 없이 B 그냥 제일 처음 산 그날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이 뜻이니까 신경을 끊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례 2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례 2는 한번 보니까 C주택 어, 지득일이 작년입니다. 사례 2는 언제 샀다고 해? 작년에 샀습니다. 작년에 우리 A주택 양도를 언제 했냐 했더니 올해 했습니다. 2021년도에 시취득은 언제에? 2020년도 이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A, B, C를 다 작년 이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사례 1과 다른거는 요 A를 사례 1은 작년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B, C 일시적 이주택으로 올해를 맞이했고 사례 2는 A를 언제 팔았냐 했더니 올해 팔았습니다. 올해. 그러면 새해를 맞았을 때는 A, B, C를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와가지고 A를 언제에? 2021년도에 시집을 보냈어요 사례 1과 차이 나는게 어요랬을때 이거 다 봐주느냐 이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례 2는 다시 올라가 볼까요 사례 2는 어떻게 해줄게 이래 해놨냐면 사례 2는 예? 어 먼저 취득한 주택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해당 회신일이 언제냐 했더니 이게 2021년 지금 11월 2일 날 해당 회신을 지금 올려놨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당 회신을. 그리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이라 하면 2021년 11월 1일까지 양도를 했어야 해요. 뭐를? B를. A를 언제 팔았다고 해? 2021년 넘어와가지고 얘를 팔았어요. 사례일은 그 2020년도에 다 팔았는데 21년도 넘어와가지고 A를 판 ABC 다 데리고 와갖고 A를 올해 21년도에 팔은 사람은 요 B를 B 처음 취득한 날부터 인정을 해주는데 언제 해주느냐 이거는 11월 1일까지 판 사람은 처음 취득한 걸로 인정해주고 만약에 지금 이미 벌써 11월 2일이 지났잖아요 그럼 12월 만약에 1일날 이거를 팔았다, B를.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언제부터? A 처분한 날부터 이제 2년을 보유해. 이 말이에요. 이이안이이 말이 그 뜻입니다. 다만 사례에 대한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뭐가 적용된다고 해? 각각 제 2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각각 2안이 적용됩니다. 그럼 그 2안은 뭐예요? 이래 물으면 사례의 2제 2안은 A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그러니까 앞에 집을 세금 내고 판 그날부터 다시 2년을 들고 있어야 이제 비과세 요건이 되는 걸로 봐주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례 1은 작년에 팔았어요. 그죠? A를. 그리고 올해 일시적 이주택으로 딱 예쁘게 넘어왔는데, 사례 2는, 어, 나라에서 싫어하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상태로 2021년 새해를, 해도지를 맞이한 거예요. 이분은. A, B, C를 다 데리고. 그리고 A를, 요날 이후에 시집을 보냈더니, B를, 요렇게 한 경우에는, 올해 요렇게 넘어온 경우에는 음 11월 2일 날 이후에 이제 파는 경우에만 경우에는 어 그냥 언제 A거 판날부터 적용해주고 근데 다 되는 줄 알고 이제 A를 팔고 막 이렇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나라에서 조금은 착하게 봐준 게 C를 어땠다고 해? 작년에 산 거예요. 작년에. 해를 바꾸기 전에 A, B, C를 미리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랬다가 A를 올해 시집보낸 죄밖에 없잖아요. 그 세, 죄를 한 가지만 지은 거예요. <웃음> 죄를 한 가지만 지었더니 아 조금은 봐줄게 이래가지고 11월 1일까지 B를 B를 11월 1일까지 처분을 세금 안 내는 줄 알고 팔은 경우에 그면 그까지만 내가 용서해줄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A를 올해 팔았는데 C를 작년에 샀어요. ABC를 작년에 사가지고 데리고 넘어왔잖아요. 근데 A를 오래 보냈어요. B를 11월 1일 이전에 팔면 용서해 줄게. 이게 이 안인 거예요. 근데 11월 2일 이후에 발표한 이후에 이제 B를 판대요. 당신은 용서를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 안입니다. 이 이한. 안. 그러면 4만은 뭐냐 하는 거예요. 4만. 이 안은 그래도 절반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죠. 뭐 때문에 시를 작년에 샀기 때문에 A를 오래 팔아도 시를 작년에 샀으니까 마 봐줄게 그래도 언제까지 11월 1일까지만 봐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팔은 경우만. 근데 이제 아직 안 팔았다. 그러면 이제 당신도 용서 안 된다 이렇게 되고 그 사례 C는 어떤 케이스냐 했더니 이게 그야말로 조선일보 기자가 막 떠들어가지고 온통 이 세금을 기재부에서 되니 안 되니 검토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선일보 그 기자는 무슨 택자일까요? 궁금합니다 저 지금도 <웃음> 이건 어떤 경우냐 C주택 지득일 및 A주택 양도일 전부 다 언제에? 올해 올해 올해 이후에 C를 사가지고 그리고 A도 올해 팔한 거예요 이거는 한번 봐요. 여기 있는 A와 이 B주택이 이미 B를 산 날로부터 뭐한 5년, 10년 지나가지고 뭘 팔아도 과세로 밖에 팔수 없는 비과세 구간이 이미 끝나 있는 그런 집인 경우에 하나를 언제 팔아도 과세인 거잖아요. 이런 분은. 이런 상태일 때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세금이 너무 높아서 팔지도 못하고 세해가탁 됐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국세청에서 올려놓은 그 일시적 이주택 그 사례 유권 해석이 그 당시 한 일곱 가지인가, 뭐 어, 케이스, 사례 7번 케이스까지 올라왔던 게 있어요. 어, 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요 내용을 설명을 해놨던 게. 어, 이거를 열심히 세금 공부를 하고, 어, 유튜브를 경청을 하고,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 와서 한번 살펴보다가, 어, 어머나, 이거, 3주택을 사가지고, 하나를 어차피 나는 원래 AB 중에 하나는 세금 내고 팔 수밖에 없도록 돼 있잖아요. 비과세 기간이 이미 그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는 완전히 눈물을 머금고 잔뜩 지참금을 붙여서 시집을 보내야 될 그런 자식이었어요. 얘는 어차피 과세로 팔 거였어요. 이랬는데 어 케이스에 보니까 하나를 더 사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판 거는 팔고 날 당시에 이미 일시적 이주택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바로 팔아도 비과세로 판그 뒷날에 얘를 일시적 이주택으로 팔면 비과세가 되네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원도 원주로 막 이제 투자 클럽이나 투자 밴드 이런 데 들어가가 열심히 전국구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1억 이하. 공동주택가격 1억 이하 그리고 비조정지역 여기에 들어가서 아주 멋진 매물을 세입자를 한한한 한, 한 7천 정도 끼고 갭 투자 3천만 원으로 뭐 하나를 집을 사놨어요. 그리고 아싸가오리 이제 앞에 거 일시적 인주택 됐으니 하나 과세로 판그 날로부터 한달 뒤에 팔았어요. 이미 집을 그렇게 팔은 집이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 15억짜리였어요.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됐겠죠. 사례를 예를 들면 어,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방원도에 있는 1억 이하 집을 C집을 하나를 샀습니다. 갭 투자 3천만원으로 그리고 해가 바뀌었죠. 어, 1월에 달해딱 바뀌면서 어, A를 가지고 있던 A를 처분을 했어요. 과세로 하나를 처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어, 요걸 1월 달에 만약에 A를 처분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c 을 아까처럼, 어, 하나를 샀어요. 이거를 2월 달에 샀습니다, C를. C를 샀어요. 강원도니까 어때요? B가 비조정이니까 3년 안에, 그러면 A는 처분하고 없지만, 앞에 있던 B를 C를 산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A를 처분한 바로 그 뒷날이라도 상관이 없죠. C를 사가지고 일시적 이주택을 만들어 놓고 팔기 때문에 C를 딱 사기만 사면 A를 언제 처분을 했던 바로 그 뒷날이라도 B를 처분하면 15억짜리를 팔아도 아 9억까지는 비과세 되내 하고 처분을 이미 다 끝냈어요 이분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 기사가 올라간거죠. 기재부에서 가만 보니까, 어, 국세청에 그런 유권 해석은 올려놨지만, 아, 형님이 되는 우리 기재부가, 기재부 그 관할이잖아요. 국세청이. 기재부가 더 상급기관입니다. 어, 내가 이런 거 된다라고 한적 없는데, 왜 너가 마음대로 이렇게 절세한다고 이렇게 해놨어? 이거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그, 신문,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내가 이거 된다라고 난 확답한 적 없대. 너가 뭐대로 그 생각하고 이거 세금 비과세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러고 한번 올려놨었어요 그때 해석 자료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걸 정리를 해줄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정리가 지금 이제 오늘 나온 거고요 이 사례 시 때문에 세금 폭탄 맞을 사람이 천지백가리라는 거예요 사례 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시 주택을 아까 언제 취득했다고요 해 올해 이게 넘사0입니다 2021년 요는 2020년도겠죠. 사례인은 아까 요때 2020년도에 다 샀기 때문에 11월 1일까지 이미 처분한 사람은 용서를 해줬어요. 사갖고 넘어왔기 때문에. 근데 올해 너가 투자한다고 아까처럼 너 온데 부동산 공부하러 다니면서 절세를 합시고 이래 해놨지 형님이 내가 그 된다고 한적 없는데 집 샀제. 그리고 이미 다 팔아가 비가 세락하고 있제. 맛좀 봐라 이래가 이제. A를 세금 내고 팔고 그리고 B를 비가 센줄 알고 딱 처분을 해놨습니다. 시를 언제 샀다고 해? 올해 2021년도에 이런 경우에는 뭐라 해놨습니까? 아까 다시 올라가 볼까요? 사례 3자 사례 3 아까 이하는 A주택 양도일입니다 그죠? 이하는 A주택 양도일입니다 사례 3 한번 볼까요? 질이 2에 아까 여기 어, 뭐라고 해놨냐면 아 질이 1에 질의 일에 보면 아까 사례 2와 3은 각각 이안이안이 이한, 타당합니다. 아까 이안이 뭐였어요? 이안이 A주택 양도일입니다. A를 언제 팔았다고 해? 2021년도 예를 들어 2월달에 팔았어요. 1월달에 어, 저 강원도에 집 하나 사고 1월 15일날 A 팔고 그 다음에 2월달에 B 팔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들이다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A주택 판날로부터 다시 2년을 채워야 된다. 보유기간 기산일이 이렇게 딱돼 있죠. 이안이 타당합니다. A주택 보유기간 A주택 양도일부터, A양도일부터. 근데 아까 사례 2는 작년에 시를 사가 넘어와 가지고 올해 A판 사람은 먼저 취득한 그걸 해당해 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것부터 A양도한 날부터 보유기관을 잡아준다 했으니 이 사례 2와 사례 3은 천당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례 2는 작년에 시산 사람 <웃음> 지옥 갔다가 살짝 다시 천당으로 올라왔고에 미리 판 사람 근데 아직 안팔한 사람은 사례삼과 손잡고 똑같이 지옥행에 손을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비가세 팔거는 물 건너갔네요. 그럼 어째야 됩니까? 이제는 둘 중에 양도차이기 적은 강원도에 있는 1억짜리 이하를 부다닥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 처분해놔 놓고 그때부터 이제 뭐 다시 또 2년을 채우든지 아니면 아까 비소정지역에 3년을 산것 같으면 앞에 A를 아, 이미 판 사람이 문제입니다 앞에 안안판 사람은 뭐 뒤에 판 시를 싼걸 처분하고 방법을 짜보지만 10월 그것도 한2 0한5일점에 비가 를비센줄 알고 이미 팔아놓은 사람이 죽을 마시겠네요 혹 소리 날 사람 천지겠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나 양도 차익이 큰걸판 사람들은 이 사태를 어짭니까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진짜 진짜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뭐 해받기가 이래 한다는 말을 뭐 초장부터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미친 법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아이고 저는 뭐 강원도에 뭐집 사갖고 이래 만든 것도 없지만 진짜 그런 줄 알고 아직 안 팔고 가져있는 사람이야. 강원도에 있는 시주택을 먼저 팔고 다시 또뭐 어떻게 처분하면 되지만 이미 홀딱 팔은 사람은 미친 법 아닙니까 이거 저절로 여기 나오네요 <웃음> 너무너무 중요한 이거 지금 유권해석 자료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표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반드시 일시적 이주택인 분은 세금을 내세요 챙겨보고 하세요 하고 질이 들어오는 분은 저는 그렇게 다 답변을 드려놨어요 근데 그 답변 나오기 전에 이미 팔고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그죠? 조선일보 기사 나기 전에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자를 완전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웃음> 기사 나기 전에 판 사람들은 어짭니까? 오래 사갖고 판 사람들은. 끝내주는 세금입니다. 야 작년에 산거 오래 산거뭐 일주일 차이로 작년에 사고 오래 샀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오래 산 사람.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와 대단하네요. 아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이런게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 제가 어제 이건 블로그에는 간단하게 올려놨는데 바빠갖고 부려고 그냥 부다닥 부다닥 썼습니다. 오늘 유튜브 올리면서 꼼꼼하게 다시 점검을 해보니 이미 나라에 애국을 하신 분이 많겠고요그 애국을 함습한 거는 그분이 몸통이 아니라 나라가 몸통인. 그런 집을 파신 분이 많으시겠습니다 비싼 집일수록 그렇겠네요 세금 공부를 야무지게 해서 법에 맞추어서 절세전략을 짜서 미리 처분하신 분들이 축을 마시겠습니다 국세청도 못 믿을 그런 그게 지금 와가 있네요 국세청 동생이 그려놓은 거뭐 형님 인 기재부가 그걸 딱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